마이벨의 108문제 리뷰 짠! 교촌치킨! 교촌치즈 트러플 순살 가격은 19,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벨입니다 오늘은 교촌치킨의 신메뉴인 교촌치즈 트러플 순살인데요 소스는 트러플 샤우소스와스리거차 마요소스를 기본으로 제공해주더라고요 치킨만 먼저 먹어볼게요 향은 트러플향인데 진한 치즈의 맛이에요 순살 부위는 닭가슴살인데 되게 부드럽고 촉촉해요 제가 받은 상자에는 총 15조각이 있네요 양이 좀 적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인가? <웃음> 소스도 찍어 먹어 볼게요 먼저 교촌 트러플 샤워소스 공당 굉장히 묽은 느낌이네요 음 확실히 찍어 먹으니까 트러플의 향이 좀더 많이 올라오긴 하네요 뭔가 매력있다 약간 좀 달달한 갈릭소스의 느낌인 것 같아요 다음은 교촌 스리라차 마요소스 어! 냄새부터 매워 음. 치라차 마요소스라고 해서 많이 안 매울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매워요 느끼할 뻔했는데 얘가 약간 매콤하니까 되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 강하네요 트러플이 향은 느껴지는데 맛으로는 그렇게 잘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이 치킨은 뭔가 새로운 느낌보다는 어디서 한번 마주친 느낌이 있는 그런 맛이랄까? 치킨보다 소스가 좀더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 트러플 사우소스 독특해요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중독되는 맛이에요 전체적으로 이 단맛이 강한 구성이에요 이 치킨도 그렇고 이 소스도 다 단맛이 있어서 단맛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안녕 사실 이거 이두 조각도 다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좀 밤이 깊어가지고 참고 있거든요 아뭘까 양이 너무 적은 느낌이랄까 아니 진짜 1인 1딱삽 가능한 정도여가지고 그래서 만약 이 신메뉴를 시키신다면 사이드로 감자튀김 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치킨도 찍어 먹고 감자튀김도 찍어 먹고 하면은 양도 보완되고 여러 가지를 맛볼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